안녕하세요. 편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메인보드 전원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이 컴퓨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전원부를 어떻게 읽냐라고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만들어둔 영상이 있긴 한데 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다소 위협하기도 했고 화질 구질라서 이번에 한번 새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요. 일단 메인보드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메인보드는 얼마 전에 출시된 기가바이트의 b660 어로스 엘리트 보드입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온 거고요. 어 메인보드 까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전원분을를 확인하려면 일단 방열판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린 또 뭐를 봐야 된다? 어 그냥 전원분만번라 모스패시랑 랜칩셋이랑 사운드 칩셋이랑 그리고 컨트롤러까지 봐야 이 보드의 품질을 알수 있겠죠. 지금 얘기한 제품들이 보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품들 중에 하나거든요. 사운드, 랜, 그리고 CPU에 충분한 공급을 어, 지급할 수 있는 모습 s 이요자 그래서 일단 방류판 제거를 해볼게요. 방류판 제거는 매우 쉽습니다. 뒷면으로 돌려보면 은 나사가 몇개 있을까요? 그냥 보이는 나사 다 풀어주십시오. 자 빠르게 풀겠습니다. 나는 뭐 이거 자주 해봤으니까 익숙해요 여러분도 이뭐 나사 푸는 거야 머리가 없어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나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사를 풀어 보십시오 대충 나사를 일단 방열판 나사를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는 옆에 IO 오 실더 그리고 플라스틱 덮개의 나사를 풀어 보겠습니다 나사는 풀고 난 뒤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정에 나사끼리 모아서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요거 푼다 그래도 뭐 AS에 제약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풀어놓은 거 텨, 피도 안, 안, 나요. 이렇게 풀어보시고, 나사는 저는 위에 모아놓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것끼리 모으고, 그리고 이 방열판 나사도 다 떼서, 잘안 되네요. 이미 방역판이 빠져버려서 그런가? 나사가 안 빠져. 지 <웃음> 잠시만요. 2차, 오케이. 2차, 오케이. 자, 이렇게 나사를 다 제거하면은 방역판이 이미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쉽게 떨어질 겁니다. 아, 상단방열판이 먼저 떨어졌네요. 어, 묵직한걸? 그리고 측면 방열판을 뗍니다. 서멀패드는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플라스틱깍개를 제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오실더를 제거하면 분해는 끝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누구나 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다 뗐으니까 주요 부품을 살펴볼 차이, 차례겠죠. 주요 부품이 어디냐면은, 모스펫은 요겁니다. 여기에 쭉, 쭉. 그리고 컨트롤러, 모스펫 컨트롤러, 여기 있습니다. 전원부 컨트롤러. PWM. 그리고 여기는 사운드 칩셋. 보시면은 사운드 캐피시터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렌이니까렌 칩셋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눈, 아무리 가진다고 봐도, 솔직히, 제가 초점 한번 맞춰 드릴게요. 이게 잘안 보일 거예요. 위에 컨트롤은 그나마 좀 있잖아요. 크게 글씨가 적게 있어서, 요거요 부분은 뭐, 여분이 얼추 알아볼 수 있어, 이거는. 근데, 이거 모스펫은, 아, 이건 뭐, 캐피시터는 잘 보이는데, 모스펫은 안 보이죠?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그렇지. 노안 오는 눈으로 열심히 쳐다보지 마시고 저도 이제 40이 다돼 가지고 잘안 보이거든요 휴대폰 들고 오십시오 휴대폰 들고 와서 한 2.5배로 당기세요 당기시고 난 뒤에 이제 모습표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가 갖다 대 갖다 대면은 오우, 오우 각도 잘 맞춰보면은 엄청 선명히 찍힙니다 일단 찍어 볼게요 야 초점 요새, 요새 헤드폰 카메라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일단, 자, 초점 맞춰서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뒤집어 놨구나. 보이죠? 아주 선명하게. 위에 ON이라고 적혀있는 거, o n 에 동그라미 적혀있는 거, 저거는 이제, 온세미로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마크 까야 할 필요는 없고, 그 밑에는 ncp 서머를 그러니까 지우고 내면 더잘 보일텐데 ncp 302155죠 자이 번호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이전원볼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전원볼를 사진을 갖다 대고 잘 찍으면은 얘는 그냥 여기서 보이죠 어떻게 입니까 ncp 81530 뭐, 잘안 모인다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 이쪽인가? 잘 보이죠? NCP-81530.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거 렌치셋. 렌치셋 한번 찍어볼게요. 렌치셋을 찍자면, 여기 갖다 대고, 어디있어확대해더니 저도 잘안 보이네요. 요, 요게 렌치셋인데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걸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자면 요렇게 나옵니다. RTL81525BG. 이게 리얼텍 2.5기가 랜칩셋이라는 겁니다. 마크는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사운드 칩셋. 오케이. 모양 있는 거. 요걸 찍으면 요렇게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 alc 897. 어 초점이 잘안 맞네요. 여튼 여러분도 충분히 알수 있는 어, 사이즈를 볼수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면은 쉽게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펙을 다 알았잖아요, 맞죠? 스펙을 다 알면은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정답? 모스펫의 어, 품질이 어느 정도고. 데이터 시터가그 구글링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칩셋은 고급인지 하급인지 그 물론 뭐897 하급인 거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 다알 겁니다. 예, 저렴한 보드에 들어가죠. 그리고 레은 리얼텍 2.5. 요새 리얼텍이 그 인텔 램보다 좋다고 생각하죠. 예, 1기가 램도 아니고 2.5기가 램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한 가지 를 모를 수 있어요. 이 지금 이거 위에 게 컨트롤 칩셋인데 컨트롤 칩셋 찍었을 때 뭐, 6 플러스 2 페이지, 아니면 그냥 순수 8 페이지, 아니면 7 플러스 1 페이지, 다양한 구성으로 컨트롤러로 짤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뭐, 듀얼 아웃풋인지, 아니면, 리얼 페이지인지, 아니면은, 어, 더블로 썼는지, 여러분, 확인 안될 겁니다. 보통 더블로 썼다 하면은, 이쪽이나, 이쪽에 추가 칩셋이 있어요. 그러면은, 윗면 보고, 뒷면 뒤집어 보면 되겠죠. 없어. 더블로도 칩셋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검색하면 그 더블로라는 거 확인됩니다. 근데 전원부 인근에 뭐 다른 추가 칩셋이 없습니다. 그럼 뭐다? 일단 더블로는 안 썼다. 그럼 듀얼 아웃풋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은, 얘가 아까 8, 8개의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습의 숫자가 몇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개. 여기 있는 건엔체널까에 포함하면은, 총 16개를 가지고 있죠. 물론 엔체는 2 e 플러스 1 구성이기 때문에 얘가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빼더라도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면 팔짜리 컨트롤러로 이 13개가 다 컨트롤 되겠어요? 안되겠죠. 안되면 뭐다? 100% 듀얼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듀얼 아웃풋 방식이에요. 어 근데 송전님 13개인데 듀얼 아웃풋이면 8 곱하기 2에서 16개까지잖아요. 그럼 이 13개가 다, 어, CPU에 포함되는 전원부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테스트해요? 자, 시중에서 걸수 있는 아주 저렴한 테스트기입니다. 여기서 전기가 흐르는 통전 테스트가 가능해요. 자, 우리는 이두개를 들고 와서, 사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건 상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찍어도 돼요. 왜냐하면 통전만 확인할 거니까, 네,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찍어보시면 됩니다. 모스패스, 각각 하나의 초크에 다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찍어봅니다. 이쪽을 찍어보고 여기 보이죠? 여기 은색으로 튀어나온 부분. 어, 잘안 보일까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 자세히 보면은 음... 여기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데 잠시만요. 예, 이 부분요. 이 부분을 찍으세요. 그 부분을 찍고, 통전 테스트 반대쪽이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리가 납니다. 맞죠? 근데 이게, 같은 부분에 전원을 공급할 때는 싹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양옆에 찍어도 소리 나겠지만, 자, 이쪽을 찍고, 요한 칸을 찍어도 뭐, 소리가 날 겁니다. 나죠? 한칸 찍어나고 그 아래 칸 찍어나고 도그 아래 칸 찍어나고 그 아래 칸 찍어나옵니다 네그 아래 칸 찍어나고 근데 여기 밑에 찍으면 안나맨 밑에 거는 다른데 전원을 공급한다 이 부분은 얘랑 똑같이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볼수 있는데요 이쪽에 찍어놓고 요 위에 부분을 찍어볼 수 있어요 소리 나죠 소리 나고 얘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 지금 제가 지금 안 보고 찍고 있어서 잘못 찍을 수도 있어요 자 소리나고 소리나고 소리나고 마지막 부분은요 어떻게 갖다 대는 소리가 안날거예요 애초에 예, 여기 수치가 다르게 뜨죠 예. 소리가 안날 겁니다 어, 마지막 것도 어, 여기랑 쭉다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총몇개예요맨 끝에 거 빼고 맨 아래 거 빼고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냐면은 음, 듀얼 아웃풋 6페이지 플러스 1,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듀얼 아웃풋 6페이지면 12페이지 리얼 페이지를 가진 거랑 비슷한 수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내장 그래픽 쪽에 1페이지가 포함이 되어있고 그리고 요 밑에 는 뭐 SA든 IO든 그 전원부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언커부분 그렇게 해서 6 플러스 1 플러스 1 혹은 12 플러스 1 플러스 1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예산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쉽나요? 어 그리고 아까 일단 영상 한번 전환을 할게요 어 전환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일일이 검색을 했, 아 검색이 아니라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첫 번째 게 ncp302155 였습니다. 자 이거를 구글링을 그대로 치면은 음, 요런 사이트가 나와요. 데이터 시트. 데이터 시트까지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시트를 우리가 눌러서 볼게요. 아까 제가 온세미라그랬죠 온세미컨덕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on이라는 마크를 어, 자기네 브랜드 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스펫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서 스펙이 막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뭐, 골치 앞에 다볼 필요 없고, 얘는 평균적으로 55A 출력을 꾸준히 낼수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어요. 예. 네. 적혀있으니까, 이 모스펫은 55A 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 얘가 60까지도 사실, 어, 조건에 따라서 땡겼을 수 있다라는, 뭐, 글도 있을 거고요. 쭉 내려가면은, 우리가 보통 그소스드 게이트 인게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표면 온도, 접합 온도, 뭐, 누설 전류, 이런 거. 이게 다 줄임말이 있는데, IDSS라든지, 그런 줄임말을 요 스펙으로 다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모스 t 이 MOSFET이 얼마나, 등급이 좋은 모스 t 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프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사실 드라이버 모스 t 이면 서로 효율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뭐누술인 차이도 크게 나지도 않고 얘네들은 대부분 다 온도가 100도가 넘어갈 때까지도 적혀있는 스펙 상에 평균 출력을 꾸준히 뿜어 줍니다 품질 편차가 심하지 않으니까 이거 그래프 굳이 읽을 필요 없고 여러분 간편하게 자 여기 적혀 있는 얘 출력량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서 아 얘는 55A급의 출력을 꾸준히 뽑아줄 수 있는 드라이버 모스펫이라 생각하고, 아까 12개였으니까 곱하기 위해서 12하면 얼마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지? 12하면. 600 넘나요? 어, 대충 봐 600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어, 봐야 될 게, 아까 제가 이제 컨트롤러 봐라 그랬죠? 컨트롤러는, 멀티페이지 컨트롤이라고 적혀있죠. 요거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 시트를 치면 보통 나옵니다. 근데, 어? 성준님, 데이터 시트를 쳐도 안 나온대요. 그럴 때는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 다행히 보면은, 아유, 케이사에서8 플러스 1이라 적어놨네. 그러면 얘, 이게 기본적으로 8까지 버티겠다는 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아니면 또 다른데 보면 6 플러스 2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최대치가 얼마까지 표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맥스가 9네요. 9라고 적혀있죠. 맞죠? 그러니까 아까 총 모스 페이 12개인데 얘 최대는 9니까 12개를 커버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한 개로 묶어서 쓰는 듀얼 아포 방식을 사용해서 12개를 6개로 줄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만약에 혹시 얘가 12짜리였으면 12페이지 통째로 다 컨트롤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기, 그 CPU 쪽에 전력 공급하지 않는 부분은 추가 페이지 컨트롤을 달아서 뭐 컨트롤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저렇게 메인 컨트롤을 확인해서 얘가 듀얼 아프인지 아니면은 어그 리얼 페이지인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블러는요 더블러 치셋 있으면 더블러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주요 컨트롤러 보고 모습 뭐 개수 보고 하면은 어떻게 페이지가 구성된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어에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전 실험을 통해서 아이 페이지 이 페이지는 실제로 코어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부분이나 하고라고 하고 빼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음. 편하죠. 뭐그 외에도 아까 우리 뭐 alc 897 이렇게 치면 자. 뭐 10년정에 쓰던 어 그런 칩셋 사운드 칩셋 쓰고 있다 이건 뭐 재활용이다 뭐 이런 내용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l 120 2 이런거 보다는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사운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아 아까 좀 마지막으로 본게 뭐였더라 리얼테8 1 어, 1 2 5비 g 라는게 있었죠 이런거 쳐보면 뭐다 RTL8120BG의 스펙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있는거죠 2.5기가 램. 이런식으로 여러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의 품질에 대해서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까 생각합니다 뭐 업자가 보셔도 괜찮고 취미로 그 보드 리뷰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쓰는 보드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궁금하신 컴덕분들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오늘 한번 찍어봤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의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 빠이빠이 자, 요 앞에 영상 그 음질 좀 구린 거는 마이크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